아, 있어요? 어, 아, 네. 한번 대복이나 해봐. 일단, 이쁘다, 여기. 근데 뭔가 라지는. 입어보시고더느낌 다르기 때문에. 싶어요 네. 이게 라지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라지 좋아. 엑스라지도 한번 입어봐. 이게 엑스라지? 사실, 아까 전에 라지가 더 좋았긴 했는데, 엑스라지 보니까 엑스라지가 더 낫다. 근데 너가 너무 말랐어. 야너살찌워줄게 빨리 먹으러 가자. 근데 내가 봤을 땐엑스라지가좀더 예뻐 보였어. 근데 너무 커보여. 요거 샀어요. 이거 지금 또라인가요? 네. 잠실 핫하다. 게다가 오늘 어, 금요일이잖아. 어. 더 많아. 채우씨를 만나고 방이동 먹자 골목에 입성합니다. 입에선 족같은 냄새가 나요 지금 썩은 데가 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 방이 광할 일이에요 뭔가 이름 킹 받지 않아요 네안 와요 아 죄송해요 <웃음> 방이동 사는 거주인의 찐 맛집 일로왈라 일로왈라 일로왈라 방이동로네 방이동 오면 은 여기 그냥 무조건 가 별미 있음. 곱창 진짜. 별미 진짜. 구공탄, 여기 오, 여기 구공탄. 여기 오, 사람 많은 곳봐 2호점인데 1호점은, 1호점은 안 가요? 아니, 근데 지금 사람 없는 거예요 원래 아 질서. 진짜? 어, 여기 봐봐 헉. 주서야돼아 죄송한데 저는 물 마실게요 죄송. 합일하체네 네, 내일 하체 해야돼가지고 안돼 안돼 그래 이라서. 맞아 공복에 기름기부터 채워야지 근데 여기 올라가 베이글집 밖에 안먹었어 제가 한잔 따라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진짜 많이 빠왔어 너 진짜 미친거 아니야? 야 그리고 너 여기 내가 자리 바꿔줄게 왜? 왜냐면 다른 사람들 나오면 좀 그러니까 야형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요거는 서비스 블로그에서 보는데 어. 네. 이거 약간 매콤해 추워 어아 여기 문장이 없었네 데. 엄 나왔어 음. 음. 콜라매콤스 음. 이런 매콤은 좋아 무슨 말인지 알아? 콧가루아추 맑은 매운 <웃음> 짠! 오케이. 여기는 사실 곱창도 곱창이지만 대창이 졸라 맛있어! 아. 매번 올때마다 쩍어지니까 양 생각을 아예 안해 그냥 쩍은거 아예 먹은거니까 배참 지렸네 맛있지? 꽤 고소해 네 먹었는데 어느 순간 나오기 시작한거야 근데 그래? 안 맵고 짜다 불라 가득해 어묵탕이 오늘, 오늘따라 오늘좀안맵고 어? 그래? 이상황미치는구나 <웃음> 어? <웃음> 지금쯤 2인분을 더 시킬까? 응 거의 이 인분, 모든 이 인분도 어떻 아니면 너 복을 먹, 복을 먹? 아니 아니, 모두 모두 모로 해. 모두 모게요? 네 잠시만요. 복창으로 잠시. 두겠습니다. 왜 아니 됐지. 왜? 나도 복창 먹어. 어네네 네. 네. 네 죄송해. 요 돈지 30분밖에 안 돼서 두번두 두 번째 판. 네. 우리가 V I P야. 빨리 먹고 빨리 뛰는 게.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빨리 뛰는 거. 너무 어렵다. 포막게 팔기도 음. 집 가기 싫은 거야. 나랑 형님 나랑 형님 나랑 형님 나랑 형그 나랑 리님 나랑 형님 나랑 형님 나랑 형수 나랑 형 내가 막. 제일 좋아하는 나랑 형님 나랑 형 잠실 맛집 보시 2차 디저트. 맨냐 하나비? 우리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오, 야, 또 줄이. 웨이팅인데? 웨이팅 아, 이 가자. 아예 그게 안 된대. 합치는 게안 된대. 응. 감기... 전투력 플러스 일부아 이런 멘트 너무 좋아. <웃음> 킹바다. <받아. 웃음> <웃음> 빨간 맨. 궁금해하니. 댕게 어, 신기해 도니쿠다 도니이키데우 니는 마제소바 마제소바이키데 맛있게 참아라 어 일단 이것도 일야드게요 와서 대전만 받아 나왜너 그럴만한 자격 있잖아 없어 나너 내가 살 찌울거야 땡땡 원래 이렇게 제 엉덩이 같죠 어, 어, 여러분 제부알왜짜짝이나 <웃음> 짝부랄이에요 나 얼굴 빨간데? 응. 무슨 냄새 도니쿠. 도니쿠. 도니쿠 야 조니 쿠도리쿠이기 데스 있 눈치 이렇서먹 어서 이렇게 해서 맛있 어서 기름의 느끼함이었다면, 이자로 먹는 거는 약간 계란의 느끼함? 맛있지? 이거? 이게 더 맛있지? 그치? 대품의 맛있어. 소화되는 느낌이야. 디저트 먹는 느낌. 그런 맛이긴 해. 야, 나도 좀 나오면 안 되냐? 응? 난 모르는 노래야. 미 네너 먹는 속도가 좀 느리다 도와줄게 음. 도와줄게 저희 거의 먹었다. 이거 식기세척기 아니냐면기 첫끼에요 저 이거, 아시죠? 이거 척 <웃음> 첫끼인거 오늘 너 오늘 첫기야야 배불르게 응. 먹고가 그래 너 이거 첫기야돈불라 나도 샀습니다돈글랑이나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웃음> 마세요. 진짜. 나도 나니 까취 했거든요. 오늘 진짜 채우씨 픽대로 왔는데요. 근데 이거 이거 딱 좋아잖아. 패션 로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분위기 장난 아니 살쪄. 여러해보 계속 해보던야라 해서 패보그라. 콤부차를 먹으러 온건 처음이야. 카페. 어, 카페 콤부차 잘안 팔아. 응. 키잼 응. 콤부차나 먹어봤지. 내가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끔하다. 소화 싹 되는 느낌이다. 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어, 어. 밑에 청귤이다. 대맛 있지. 음, 노팽을 음, 음, 높임물... 빠지게 형동도 나올 수 <웃음> 있어. <있겠지? 웃음> 완전. 이거는 진짜 똥잘 나요, 아, 여러분. 변비 있으신 분들, 이거 콤부차. 티젠 콩부차는난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이디아도 괜찮더라. 음, 이디야 진짜 아 맛있더라. 근데 이디아보다 이디아도 약간 이게 탄산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디아보다 더 깊은 맛은. 여러분 저살 빠졌나요? 네저 모르신다고요? 저는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 카드 걸어주세요 알잖아요 여러분 보호선 라인으로 가면 은 오히려 안 좋아? 보호선이 더 빠르잖아요 지금 뭐 바르시는거죠? 제 아, 오늘 저희 인생네컷 찍으려고 네, 치 들고 지거든요네이게좀볼보고아 왜그래 좀천빨 난리 있어. <웃음> <웃음> 아, 어그 맛집일세 나 <웃음> <웃음> 솔직히 비시크가 제일 좋아서 너 진짜 좋아했잖아 어, 인생아 근데 솔직히 난 너만큼 에스쁘아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 뭔가 이게 진짜 완전 수정용 게다가 이게 수정할 때 이렇게 끼거나 뜨거나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침에 메이크업하기 별로겠다 그러면 별로지 않아요 <웃음>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어 이게 3만 원대야 그래서 나는 그냥 가성비를 난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 그래 우리 뷰티 유튜버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스포 아, 매끈, 매끈하지? 어 뭐야? 여러분 저희는 하루 필름 찍고 이차로가 얼짱 들의 보임 와 어, 얼굴, 어, 어, 얼굴 짱커 롯데타워가 보여요 지금 10시를 넘었고요 지금 조명 장난 아니다 아 근데 나 오줌매 <웃음>